토나이먼데 발렌시아가 맞지 굴피한 인수한 경에서 루열 루이비통이 한 시내를 이기지 못하는 <웃음> 럭셔리 쇼핑 자체 그 핵심은 경험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럭셔리 인사이트의 김현진입니다 오늘은 저희 DVR에 두 기자님들을 모시고 <웃음> 같이 럭셔리 시장에서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MG세대의 변화, MG세대의 확대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명품시장에 크게 변화하고 있고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봤더니 두 가지 키워드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플랫폼이 상당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오픈넘과 같은 소비자 행동의 변화가 이 리셀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분을, 특히 두 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각각 그 M세대와 G세대의 그 마지노선에 있으시면서 각 세대를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모시게 네. 됐습니다. 비밀의 장지훈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M세대와 Z세대의 비교의 기자입니다. 고맨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음. 자주 시 <웃음> 남자들은 아마 비슷할텐데 오프라인 쇼핑 이런걸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혼자 가기도 뭐하고 가면 자꾸 말걸리고 불편하기도 하고 오프라인 쇼핑을 잘 하지 않는데 최근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이 맞아요. 서비스가 좋아지고 맞아요. 맞아요. 젊은 세대들이 뭐 자주 이용하는 무신사 이런 것도 있지만 무신사 음. 30대, 40대 음. 이런 남성들을 위한 쇼핑몰들 이런 것들이 좀 발전을 해서 종교, 개뭐 서비스 종좀도 많아지고 네. 면서 오히려 이제 온라인 플랫폼 음.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교육자님 네. 어떻게 쇼핑하세요? 어, 요즘은 오히려 팬데믹 이 음. 리테일이 어. 어. 그게 되게 쇼핑하기 나쁘지 않아요. 편한 공간이 되죠. 맞아요, 네, 맞아요. 퇴근하고 평일 오후에 아, 이럴때 가면 맞아요. 오히려 되게 한산해가지고 눈치 보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웃음> 눈치 보지 않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 이거 볼수 있고 맞아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아요 오히려 요즘 밑에 이런. 그러네 <웃음>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브랜드가 최근에 어떤 거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맞아요. 요즘 인기가 있는 브랜드는. 이거 특히 아, 혼수시장 이거, 이거. 아, 아미, 아미. 아미, 아미. 아, 아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약간 꿈의 브랜드. 어. 로 <웃음> 왜요, 왜요? 디자인이나 뭔가 심플하면서도. 키치한 음, 맛도 있고.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음. 발렌시아가 남성 아, 가방이지. 아, 엄청 아, 비싸요. 아,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혼수시장 음. 이런 데서. 바화지 이런 건 없이 뭐 주변에서 감지하셨던 적이 있는지. 아, 이런 브랜드들이 어떤 음, 인기나 이런 음. 것들이 음. 실제로 음.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보통 자기를 위해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시계를 사는 젊은 남성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음. 근데 그런 시장에 이제 눈독을 들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계기가 보통 결혼입니다 그렇구나. 눈치 보지 않고 막 뭔가를 써도 사람들이 음. 욕하지 않는 시, 처, 이 시계가 결혼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통 뭐 롤렉스, 니뭐 IWC, 뭐 브라이틀링이니 뭐 이런 네, 걸 많이 사는데 롤렉스가 최근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는 이유는 음. 과거에는 뭐 롤렉스가 이제 옵션 중에 하나였어요 뭐 롤렉스도 있고 오메가도 태그오이어도 있고 브라이틀링, IWC 이렇게 최근 몇년 사이에 이 롤렉스만 리세일 음. 가격이 계속 오고, 요즘 결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롤렉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오히려 물건이 음. 없어서 고민인 거지, 오. 내가 산것보다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재산 가라한 의미가 있습니까? 있는 거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음. 롤렉스를 선택하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가방도 열일정이 음. <웃음> 한샤넬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이 혼수는 샤넬로 굳어지는 게 야. 아닌가라는 주변에 이렇게 보면, 오. 결혼할 때, 너 루이비통 두개 받을래? 샤넬 하나 받을래? <웃음> 루이비통 두 개를 선택한 친구들이 있어요 다후하고있군 지금 핀으로 그, 입니다두 <웃음> 브랜드가 모두 강남 부동산 전략이라고 해고 <웃음> <웃음> 어떻게 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웃음> 오늘 사야 가장 싸다 아,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게 사실 그것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죠 왜냐하면 계속 가격대를 올리잖아요 사실 명품 마케팅의 입장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두 브랜드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 팬데믹 시대에 상당히 뜨는 상징적인 브랜드가 된것 같습니다 최근 2 30대 남성들이 입고 다니시고 좋아하는 브랜드를 보면 좀 양상이 또 다른 것도 같아요 요즘 어떤 브랜드들 20대 남성들이 특히 즐겨 입은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네 요즘 스톤아일랜드, 발렌시아가, 구찌 아 같은 브랜드들 많이 입는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에루샷 <웃음> 에르메스 구입입품 샤넬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런 브랜드를 구입할 경제력은 안 되다 보니까 음, 또 이쪽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트렌디하고 힙한 음, 브랜드를 맞아요. 찾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런 브랜드들을 더 선호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음. 이게 20대뿐만이 아니라 뭐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음. 아, 오, 10대들이 있는 브랜드 약간 이런 식으로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한...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 10대 문화로 너무, 넘어가게 되면 브랜드가 훼손되는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때 그 버버리라는 영국 그 럭셔리 브랜드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도 영국 시장에서 이렇게 10대 하위 문화에 속하는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브랜드가 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로고가 새겨진 체크무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다녔던 게 유행이었던 때가 있대요 근데 그때 사실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이제 저기 희석이 됐다, 나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브랜드들이 또 어떻게 보면 매출이 늘려가고 있는 것과 또 반대로 또 너무나 10대 합의 문화로 내려가면 브랜딩이 이제 나빠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 거지. 이렇게 메인 브랜드들, 뭐몇 개의 브랜드들은 1등, 2등 하면서 상당히 또... 큰국거나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근데 최근에 뭐 등장하는 오프화이트랄지 개인 취향이 사실 또 지세대 특징이잖아요 각각의 개취를 살려서 있고또 그런 소비를 하는 게 특징인데 실제로 어떤 그런 브랜드의 어떤 속성에 맞춰서 취향 맞춰서 여러 가지 브랜드 제품 인기를 끄는 경향도 함께 보여주는것 같아요. 최근에 또 20대, 30대가 특히 명품을 많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궁금해요. 실제로 피부로 느끼기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주로 어떤 것들이 그분들의 그 재력의 원천이 되는 거고 사는 목적은 무언가 좀 궁금해졌어요. 혹시 재훈 기자님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40대가 잘모르겠요 되게... <웃음> 많은 걸리겠습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금융권에 계신 분들 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축을 하지 않는 음. 세대들이 도래한 것 같아요, 에이. 진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막, 부동산, 주식, 막, 비트코인, 막, 자산 가격이 막 오르면서, 음. 저축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게 된 것도 있을 거고,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 이 소비를, 예전에는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래, 뭐 이랬어야 되는데, 패로 이제 돈쓸 데가 없으니까, 명품 음. 구매에 투자하는 이 요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하나는, 진짜로 이제는, 그 돈벌이 수단으로 이제, 명품 구매를 이용해서 이거를, 어. 리셀 시장에서 대파, 대파 등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음. 실제 백화점 같은데 가 보면 요새는 진짜 요즘 요새 심각한 게 음. 기계를 갖다 놓고 맞아, 맞아. 이렇게 그 등록을 하면 어. 문자가 오기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줄 서서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그 장점이 있는데 오히려 또 기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등록을 해가지고 아. 엄청 막몇 배, 막몇배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 맞아요, 있어요. 한그 그만큼 네. 이제 관심이 네. 큰것 같고. 뭐 특히 젊은 세대는 사실 조금 제 생각에는 이걸 사서 내가 비싸게 되팔겠다 이런 게좀 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음. 어. 뭐 샵테크란 말 하는데 이제 실제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확실하다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그런 느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판교 개발자 분들의 몸값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판교 근교에 있는 백화점의 명품 매장들이 상당히 둥빈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뭐 상당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좀 그런 영향 위치의 등장, 파이어적의 네. 등장이 명품 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확실히 이 넘쳐나는 이불을 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이제 뭐 여행을 갈수 있는 맞아, 환경도 맞아. 아니고 하다보니 그런 수요가 자연스럽게 명품에 몰리는 맞아, 것도 맞아, 있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 확실히 특히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웃음> 상당히 또 젊잖아요 <웃음> 이 젊은 친구들 또 이제 맞아, 맞아. 뭔가 쓰고 싶을 때뭐 아 그런 심리가 자극되는 것도 나갈 있고 영앤미치들 뿐만이 음, 아니라 음, 음.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에서 명품을 사시는 음.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옛날에 포인이 유명할 때 약간 아. 안 하면 바보 약간 아, 그런 느낌 있었듯이 맞아요. 희망 옷을 사했고 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용품을 사는 게 우리가 배려 네. 합리적이다 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익부 비닉비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맞아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와 있으니까 맞아요 어, 아무래도 용품 시장은 더 맞아요. 이제 맞아요. 호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듭 부동산에서 희망을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된 <웃음> <웃음> 30, 40대 가장들이 이제는 소비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줄이지 않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보여지고요 또 과거에는 가치소비라고 하면 좀 싸게 뭐 SPA 스파 브랜드를 산다든지예컨뭐그 돈이면 같은 가성비가 좋은 이 제품을 산다 이런 식으로 가치소비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명품시장에서 가치소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올라, 올라갈 것에 오히려 뭐 투자를 한다 한 채, 일단 한 채에 투자한다. 이 개념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 시장이 또 호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어, 이번에는 또 온라인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명품을 구입하는 어떤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명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테고리에 사실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이제 대세가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온라인으로 명품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위험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뭐 위험성도 그렇고 실제로 제품을 보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분들은 실제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특히 요즘 이제 온라인 플랫폼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뭐 정품 음, 인증 뭐 시스템 같은, 인증 같은 게 있죠. 뭐 검수 뭐 음.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음.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맞아요, 뭐 여러 맞아요. 가지 나름의 이제 대비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서 음. 저희가 이전에 케이스터디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반란이라는 업체도 현지에서 이제 물건을 샀을 때 그게 현지에서 실제 매장에서 나왔던 물품이라는 걸 포장해주면서 그 단계를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인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노력들이 이어지면 조금 더 이제 믿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규혁 기자님은 온라인으로 이제 고가의 제품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신뢰성 이런 게좀 달라지셨나요? 처음에 좀 깜짝 놀랐어요. 명품을 음. 온라인에 서 아, 사용하면 맞아요, 맞아요. 이 가치가 느껴질 맞아요. 수 있을까 맞아요. 체감할 수 있을까 하나를 사도 제대로 사야 될것 같은데 맞아요. 플랫폼 측에서도 이제 이런 노력들이 음. 정착이 되는 걸 실제 경험을 하니까 음. 확실히 그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식도 많이 바뀌는 음. 것 같아요 전만큼 걱정하지 을 음. 않는 것 같고 음.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의 개인샵들도좀 많이 아, 진짜 그래요. 생기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리셀인데 정말 본인이 개인으로 파는 음. 근데 오히려 그런 음. 개인 음. 셔퍼들도 되게 꼼꼼하게 아, 사진을 찍고 절차를 있는 걸 나름대로 알고도 아, 진행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양쪽에 다 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네. 측에서도, 회사 네. 측에서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럭셔리 본사의 글로벌 CEO들을 만났을 때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되습니까때 약간 펄쩍 뛰면서 온라인과 럭셔리는 공존할 수 없는 채널이다 라고 정말 대놓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인터넷 기회가 있었을 때.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이제 메인 채널 중에 하나가 됐고 저희 티파니가 고속 브랜드의 경우에도 이제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쇼핑 채널을 통해 서 판매할 정도로 대중화된 매우 대중화된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된것 같고 그 플랫폼에 얼마나 신뢰를 줄수 있는지가 이제 뭐각 업체들의 관건인 것 같고요 소비자들의 생각은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코로나 19 사태라는 이 팬데믹 시기가 상당히 또 그런 뭐 소비자 화을 붙이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을 가서 음, 사야 아 좋은 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단순히 뭐 직접 눈으로 볼수 있고 뭐 믿을 수 있고 그런걸 떠나서 맞아요. 가서 음 제품을 사면 그음 회사 거기 이제 담당자와 고객 음 정보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을 이렇게 서, 주고, 주고받고 회원관리 뭐 이런 걸 하면서 맞아요. 나름 이렇게 뭔가 좀 관리를 받게 되는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몰이나 아니면 이제 외부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가격은 좀더 낮게 음. 예살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에르메스 같은 데는 개인의 이 구매 실적이 맞아요. 있어야 맞아요. 맞아요. 뭐 좋은 모자, 뭐 네, 뭐 백들을 그렇죠. 살수 좋은 좋은 뭐 백들을 보여주지 아예 보여주지도 않잖아요. 약간 그런 면에서 보면 맞아요. 가서 물건을 조금 구매 실적을 쌓는 것도 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요 맞아요. 사실은 럭셔리 쇼핑 자체 그 핵심은 경험이거든요. 음. 네. 온라인으로 하면 사실 그런 부분.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멤버십도 확실히 디지털 쪽으로 전환 같이 음. 필요하지 않을까 어, 싶네요 네, 확실히 리테일 음. 쪽에서는 뭐 챗봇을 도입한다던가 맞아. 아니면 뭐 실제 로봇이 그 매장을 이제 지나가면서 음. 이제 고객들은 집에서 그 로봇을 조정하면서 매장을 둘러보는 거예요 음. 이런 식의 뭐 기술을 어. 활용한다던가 하는 움직임들도 어. 일본에서 아, 많이 끼쳐지고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현장 경험을 성공하든 뭐뭐 다양한 뭐 멤버십 맞아. 프로그램을 디지털에 맡기고 가능하 이런 맞아요. 전략도 어, 전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챗포 전문 가 일본에서 채쟤 네, 리테일하게 도입하고 있다라는 로봇이 대신해서 나의 오프라인 쇼핑을 한 듯한 경험을 뭐 이런 비주얼적으로나 아니면 같이 쇼핑을 도와주는 또 사람이 연결되 있잖아요 네. 퍼스널 쇼퍼가 연결되 있으니까 같치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 쇼퍼들이 음. 이 디지털 환경에서 음. 그 상담을 준비하는 데한 3시간 정도 아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아 매출이 눈에 아 띄게 음 늘었다고 아 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아 개인앤컴퍼니 통계인데요. 전세계 명품 판매 중에 온라인 판매비 중이 2019년 12%에서 2020년에 23%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것은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또 남성 고객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대요. 불편해. 오프라인 쇼핑 환경에서 불편함을 좀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남성 고객을 겨냥한다면 온라인 쇼핑을 유지하면서도 또 오프라인에서 또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어떤 멤버십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오프라인식의 경험을 조금 추가한다면 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